안녕하세요. 부평구청 아나운서 홍현입니다 최근에 제가 부평아트센터에서 열린 마녀초대장이라는 전시회에 다녀왔는데요. 체험용 전시라 남녀노소 누구나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공유해보려고 합니다. 같이 구경해볼까요? 진실을 볼 준비가 되었나요? 네. <웃음> 아 이게 거울이구나. 아 여러분 제가 이거를 중심을 많이 잃었나봐요. 백설공주 머리띠가 있고요. 여기 이렇게 사과가 있어요. 그래서 머리띠를 쓰고 이렇게 진실의 거울을 쳐다보는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사과를 들고. 하는 것 같아요. <웃음> 과목명이 너무 귀엽네요. 먹을수록 살 빠지는 쿠키 만들기. 사닥을 열어보랍니다. 무서워 보있는거 거 아니야? 모양인인가아요 아니가? 손톱방인가? 여기 세번째는 라푼젤 제가 머리가 너무 짧아서 이게 <웃음>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열심 한번 해볼게요 어머! 긴머리 처음 해봐요. <목소리도> 여러분, 제가 4명의 어, 네 선생님을 만나 뵀는데요. 이제서야 신입생 환영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. 들어가 볼까요? 아, 어, 궁금해! 여기가 아마 포토존인 것 같아요. <웃음> 여러분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 제가 입고 온 옷이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? <웃음> 지금 제가 마녀 수업을 들어갈 준비가. 사진을 한번 남겨볼게요. 아 <웃음> 어, 대박. 우와. <웃음> 해리포터야. 기숙사별로 지금 옷이 다 달라요. 우와!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까요? 거기 맨드레이크라는 식물이 나와요. 이거를 뽑으면 개가 소리를 막 지르거든요. 음, 소리 나는 건 아니겠지? 아! 어머! 아! 가까이 보니까 나좀 귀엽구나? 들어가. 나는 랜드레이크라고 해. 네 여러분, 저는 방금 마법학교를수료했고요 어.. 면저금되게 어, 설레요 되게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마법지팡이저방게두 개나 있어요 바보카투를 하게 되면, 저는 방금 바보카투를 하게 되면, 저는 방금